할렐루야 같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 사명과 관련해서 주일설교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로 또 말씀을 캐면서 같이 드립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철저하게 사명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나는 땅에 내려가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일을 할수 있겠느냐? 예. 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열두사도를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제자들은 참 철이 없었다고 표현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사명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알아도 이 사명이 계속 평생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이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평생에 예수님과 구원받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기 때문에 사명자들은 자기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기본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죽어도 한 영혼이라도 품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무슨 훈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가도 나 죽는 훈련이 잘 안돼요. 남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사명자가 자기가 죽는 훈련도 안되고 죽음이 순간이 오면 도망가기 바쁘고 내 속에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불합격됐는지 도망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수 있어요 자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결정적일 때 베드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정적일 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일 때는 베드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지 말아줄 사람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사람들까지 같이 무너지고 같이 도망자가 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 보조 편에 승천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사라졌다 또 나타나시고 사라졌다 나타나 이걸 반복을 하셨어요 그만큼 주님 이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는 평생 가고 오래 갈것 같은데 주님 당시 의 제자들도 오래 가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안 보이면 또 의심을 하고 주님이 안 보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 철없는 제자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잠깐씩 주님이 기도해 주실 때는 함께 하셨지 영원히 함께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갈릴리 바다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너왜세번 나를 부인했느냐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지만 그것과 연결되는 돌아가는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에 표현하시는 방식이 참 다양하십니다 너왜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왜 그랬어? 이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우회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라와이건 막 괴로워서 못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누가 나에게 강력하게 질척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보면 택한 백성들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고 도마에게는 도마가 평소에 제자들과 하는 말 속에서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난안 믿어. 주님은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에게 또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손을 내밀어 내 여권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은 자들이 되라 믿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심중에 생각까지도 마음 먹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신학대학에 신학교에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대학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생들에게 우리 과한테 요한복음에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원어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과 영감으로 느끼는 것과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과 그대로 그대로 리포트를 써서 작성해서 어, 기말고사 시험으로 대체한다 그런 숙제를 내줬어요 <웃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한번 해본 그런 경험이 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대하실때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하세요 어떤 목적? 사명을 가지고 대하셨어요 너희들이 부인해도 너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나를 따라올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항상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어떻게 대, 대하신다고요? 사명자로 대하시는거예요 베드로 너나 세번 부인해도 좋아 뭐 좋아 보다는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부인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좌절 끝까지 좌절하잖아요 우리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상처받으면 상처에서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잖아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해도 내 양을 먹여라 좌절해도 내 양을 치라 속상해도 넘어지고 나를 부인해도 너는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내가 의심을 해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나를 보고 자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내가 병들어도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어제 우리 박상태 집사가 아무도 가족들도 자기를 버렸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혈액암 걸려서 온 오장육부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속에서 막 구데기가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장기를 탁갉가먹고갉가먹고갉가먹고 점점점 점 올라오고 그래도 고통스러우면서 막 비명을 질러서 막생각을하고시름소리아나 어, 그것 때문에 어제 그, 오늘까지 내가 마음이 막 괴로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동기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나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삼계도를늘 다녔어요 그분이 나보다 한한 일곱, 여덟 한 살더 많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개척하자마자 그분도 나하고 비슷한 시기 개척을 했는데 나는 40일 작전 기도 그분은 120일 작전 기도 삼각산 밤새도록 산에 가서 밤 10시에 만나가지고 만나서 두 시간 동안 등산하고, 철벽, 밧줄을 잡고, 안반, 안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영하 30도씩 이렇게 막 내려가고 그런 데도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랬는데, 아니, 그분이 목회 뭐 시작하자마자, 간암 걸리셨어요. 하, 배가 막 불러오는데, 얼마나,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목사님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 해, 네 명인가 돌아가셨어요. 한해네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40대 한 명, 30대가 세 명인가? 어린애들을 둘씩, 깐나내게 둘씩 놔두고, 사모님하고 놔두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과로사로. 과로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겨서,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내가 제일 과로를 많이 했어요. 내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과로를 해서 몸이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입에 여기 저기 뭐야 막 물풍선이 나거든요 코밑이 헐고 입에 물풍선이 나고 입안이 막 헐고 구멍이 막돌리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 죽을라 그랬거든요 왜, 왜 그때 사모님이 제일 심하게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동기봉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내가 막 전화하고 산계동에서 목회하셨는데 중계동에서 목회하셨는데 내가 막 쫓아가고 그러면 중계본동인가 중계본동 알아요 집사님 중계보, 옛날에 중계본동이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팍 전화하면 사모님이 전화기를 들고 목소리를 들려줘요 사모님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은혜 선생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전화기를 들고 목사님의 강대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기도하세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고 아이고 주님 주님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방금 뭐뛰고 열은 열대로 오르고 그 소리가 막 전화기로 들려오는 거야 또 같이 울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깊은 잠을 잡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깊은 잠을 잡니다. 가서 보니까 눈 감고 있고. 의식이 없다가 마지막에 의식이 한번딱 돌아서 눈을 번쩍 뜨더니 여보 잘했어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리고 푹 한숨 쉬면서 그 사모님이 항상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 믿음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목사님 돌아가실 때, 이제, 관을 운구하면서, 기가 막힌 생각들을 많이 엊그제 같은데,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야. 근데 또그 사모님이, 목사님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사모님이 이제 막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흔들리기 시작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모님 막 돌아다니셔 그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핀자를 많이 했는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핀잔을안 하고 조금이라도 더할걸더 사랑한다 그럴 까 목사님 비전맞추시면서할걸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근데 한동안 연락이 없어요 동기들도 찾아주지도 않고 도대체 그 사모님 뭐 어떻게 연락이 안 되네 도대체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아무리 알아봐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어디 사이비단체 잘못 빠져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지만 다 날리고, 어디 객사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지. 얼마나 가슴이 아파. 또그 아들이 또 목사하고, 딸도 목사 사모가 되거든요. 선교사로 가고,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자식들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 참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세 번씩 주님을 부인했어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부인 전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이나 순교할 때나 주님은 똑같이 그렇게 대하세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어린 영혼을 먹여야 돼고 어린 양들을 먹여야 되고 양을 쳐야 되고 양을 먹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명은 사명인데 이런 사명자도 있어요 소극적인 사명자도 있고 적극적인 사명자도 있어요 소극적인 사명은 말 그대로 롯과 같은 사람 로스는 의인인데, 로스는 의인인데, 자기 사명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사명이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만 소갈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몰랐는데, 소갈리 하는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은사받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현실은 너무 이걸 드러내기에는 너무 뭔가가 하여튼 막혀있어요. 본인의 어떤 쓴뿌리가 강하든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된 쓴뿌리가 있다든지, 이 쓴뿌리를 캐내기 위해서,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팍! 몇 주씩, 몇 달씩, 몇 개월씩, 몇 년씩 막 어디 가서 쓴뿌리 막 제가하는 작업 여러분 쓴뿌리는 어디 가서 작업한다고 칫뿌리 캐듯이 뭐 칼로 잘라듯이 자른다고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영과 혼과 육이 합해져 가지고 있는 한 쓴뿌리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가서 뽑히고 어디가서 잘라주고 없어지고 느낌이나 그런 감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령의 이끄심으로 해야지 어느 한 가지 가지고 버티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롯과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요단강에 물이 철저히 흐르는 곳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에게 양보를 했는데 롯이 삼촌 나 그냥 산골짜기 거기 선택할래요 삼촌이 나를 이렇게 신앙으로 키워줬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삼촌 나 사명받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우물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삼촌에게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샘솟 나오니까 그 믿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삼골짜기 택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롯이 소동과 고모라를 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를 택했다, 그럼 소동과 고모라가 한번 뒤집어지는 영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브람 같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해요 적극적인 의인이 필요해야 그 지역을 뒤집어 놓는다 는거예요 가짜밀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항상 시퍼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근데 내가 열정이 있는데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롯이 아주 아주 작은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느껴지기에,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선택을 했어요. 몸에 필요한 물이 필요하니까, 짐승들에게 필요하니까, 가축들에게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것 그것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작은 선택을 하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결정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사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나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인, 내 삶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어떤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남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이관회가또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다가 막판에 알고 본건 죄가 넘실거리는 소등과 구물로 땅을 가는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진로가 곧 쏟아 부으고 하는데 죄를 보지 못하고 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재를 써서 그날에 불타는데 우리 공력이 불탄다 고린도새 그래서 내가 집을 건조할때 치유로운 건축자가 돼야 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무시는 마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영적 선택이냐 아니냐 이 선택이 나에게 치명적인 어떤 결함을 줄 것이냐 사람과 부딪히면서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첫 결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어떤 만남이든 사람과의 만남 뿐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직업과 관련해서 이웃 간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구의학에 있는 성도들도 그때 그때마다 선택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일에 올라가는 기생 라합 같은 여자도 있었어요. 한번 소식, 영적 소식을 딱 들으면 40년 동안 그 소식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 땅을 심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난 땅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나이두 명이 정탐꾼이 할때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탐꾼이 들어올 때감춰지면서 나도 당신들이 온다는 말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우리 열이고 사는 사람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백성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인데 우리 가족 질과 친척들 다 살려주십시오 친척들 다모겠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릴 테니 이 붉은 줄을 보고 이것을 표시로 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요 기생 나합이 나하비, 나합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정탐꾼 중에 하나, 하나가 누구냐 살몬이라고 하는 믿음이 출중한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몬이 스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웃음> 부지런히 읽어보고 낙곤 낙곤 낙곤 낙곤. 자, 그러니까 예수 그 족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순간 순간. 벌써 40년 전에 추애구한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거예요 점점은. 40년 전에 오는데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잊어버리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게 찌꺼기 사명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알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설계점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난 것인 줄 알았어요 지구가 네모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가면 그들이 알고 있는 땅 끝인 로마 제국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제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로마제국까지 걸어가는데 어떻게 복음제국에서 느냐두 발로 걸어서 가고 조금 더 나으면 배 타고 가고 말 타고 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걷고 말 타고 배를 타고 수리를 타고 가는 게 교통수단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날이 가면서 시대에 가면서 지구는 둥글다 갈릴리 갈릴로우가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은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죠 왜? 인공위성을 쏘아서 알고 세계 지도를 통해서도 알고 지금이야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조금 더 나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러는데 세계 어느 곳이든 갈수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야안 가도 인터넷 전용 회선이 있고 세계 각국 각 나라의 TV를 시청할 수 있고 뉴스를 알수 있고 라디오 그보다더 신기한 핸드폰이라는 곳이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GPS를 맞추고 인공위성을 쏴가 지구촌 고지 어느 곳에는 다알수 있고 인공위성을 쏴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또알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비행을 타고 다갈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4도행전 1장 8절에는 있이 땅끝이 과연 어디인가? 과거에는 이 땅끝에 대한 생각의 개념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오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고, 지금은 땅끝이 어디냐? 오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과 백성과 족속과 각 나라의 방은 사용하는 그 지역을 말하면 할렐루야! 예.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가 다른데도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게 땅 것이야.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땅 것이 교회가 될수 있다. 땅 것이 내 자식도 땅 것이 될수 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땅 것이 내 이웃도 될수 있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니까.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땅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전라도도 땅 것이 될수 있고, 경상도 땅끝이 되고, 북한도 땅끝이 될수 있고, 서울, 경기, 원도내주변에 땅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같 가짜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이 땅끝이 친척들도 땅끝이 될수 있고, 내 자식들도 땅끝이 될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땅끝이야. 복음이 들어와야 돼. 나에게 할렐루야! 과거의 땅끝과 지금의 땅끝과는 너무 틀린 것.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 하나님믿자는 모든 백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 일가, 친척, 이들도 땅끝이란 말이야. 땅끝이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땅끝이 사람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여! 땅끝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여! 땅끝으로 가여 하옵소서. 이거 땅끝이 사람이야. 땅끝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땅끝이 사람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자 여러분 핵폭탄이 터진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종말의 한 징조라고 보면 됩니다 종말의 징조와 주님이 오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징조일 뿐이에요 전염병의 참고로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번진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종말이 언제 오느냐 천국보금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야 세계 종말이 온다 시작 예. 많은 사람들은 세계 종말은 언제 올 것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어디 은사자한테 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도 해보고 능력통하는데다가봐도그 사람들은 세계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전쟁에 대해서 예언할지 몰라도 세계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역사가, 이 세계 역사를 완전히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세계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또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세계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세계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누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믿는 크리스도인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을 해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이 생명이야 사명과 순종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선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책으로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책으로도 성경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안믿을래야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음에대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책으로 읽었지만 이것이 생생하게 성령받으면 자원하게 되고 막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1명의 제자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속 12사도의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는 누구냐?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직접 먹고 자고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가지고 내, 내 증인이 되리라 자기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은 뭐냐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꿈꾸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핵심 주제는 항상 예수님이야 내가 꿈을 꾸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꿈을 이게 아니고 물론 우리도 불신의 책을 썼지만 그거로 해서 유명해졌지만 진짜 핵심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증인은 원어에는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증인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일이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야. 예. 주님의 일을 갈때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거에도 안 되고 저거에도 안 되고 이거에도 안 되고 내가 했던 것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망하고 망하고 망하고 코너에 몰리고 몰리고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하면은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서 풍랑 만나게 하고 또 해피도 패터낸 데가 또니느웨고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을 때너 갈래 안 갈래?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배신자였다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강력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임하시라면 그런 복음 전도 안 해야 되느냐 안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 안 믿는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강력한 하나님 능력과 임재가 있고 병고치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으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억지 순종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시켜서 순종시키기 위해서 반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일을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온 유대로 가게 되고 땅끝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식구나말라면 성령 받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내가 일단은 기뻐 할렐루야 저 뒤에 앉아계시는 목사님 부부 지난주에 딸 데리고 금요일로 오신 것 같은데 성룡춤을 딸이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서 막 성룡춤을 춘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 성룡께서 임하시면 희락의 역사, 기쁨의 사모님은늘 말하잖아요 성룡침하면 희락의 역사, 기쁨의 역사 또 무슨 역사, 무슨 역사, 무슨 역사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성룡님이 임하시면 좋아해지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를 씹고 욕하고 별이 별소로 를다 해서 할렐루야 무슨 소리를 해도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이 뾰로뚱하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성령, 성령님이 임하시면 할렐루야만 나온다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귀신 소리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마의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귀신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귀신에게 눌릴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이 열어져서 한번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귀신막 귀신 소리가 그래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쁜지 몰라요 왜? 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타락하거나 우리가 기도 안 하거나 영적으로 살지 못하거나 막 살면 귀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귀신들이 소리가 얼마나 시장에 도둑이 시장보다 더 소리가 더 혼란하고 혼잡스러워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이 영혼을 뺏겨버려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와 아홉 가지 열매가 막 촉촉촉촉 맺어져요 그리고 얼굴에서 막 빛나는 거예요 빛내리가 되는 빛내리 빛날리이 작은 아이의 빛 네. 아, 설교할 때는 좀 공손하게 하고 싶은데 빛나리 빛나리 그 찬양이 몇 장이야? 네? 네? 그 찬양이 몇 장이지? 이자가 나의 빛. 김영구 목사님이 18번인 것 같은데 빛내리 빛내리 엊그제 산에 한번 갔었는데 배드민턴을잘지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이름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막 쑤시더니 힘이 쪽 빠져 버렸어요 거기에 배드메드치러오는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인데, 있는데 여자도 있는데, 자기가 허리가 엄청 아파대이상하게 내가 거기 있어서 그런가? 귀신데 거긴 사람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대. 무슨 소문? 나도 모르는 소문인데, 자기들끼리 막 소통, 소통, 소통, 소통, 그러면서 그 중에 몇 살인 소 나한테 와 가지고 목사님. 예. 목사님이 그렇게 귀신을 잘 쫓아낸다면서요 <웃음> 근데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해요 소문 다 났어요 목사님 예? 네. 네? 뭐라고요? 그럼 누가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나요 네. 우리 형님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용도 목사 딱 치니까, 거기서 운동을 하니까, 얼른 팍, 대충 그냥 우, 운동이야.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전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누가, 나, 그냥 어느 교회 집사님이 왔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김용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어떻게, 그냥, 그래, 그래서. 목사님 소문 다 났어요 뭔 네, 뭐, 뭐 일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벌라벌라벌라벌라 네, 산에서 이제 못 갈치면 그러다가 한번 가가지고 성령의 물을 받아라 이 귀신들 아 찾겄더라 후 해서 다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웃음> 거기서는 막 농담 같은 것도 막 하고거나 파이팅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성령의 불좀 심각하게 복음을 설, 설명하고 설교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틈 나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야기하고 만일에 복음을 받아들 하게 되면 진지하게 한번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보면 귀신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도 답이 없대요. 자,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스럽게 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이 내가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만나서 은혜 받고 체험한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은혜스럽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보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에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큰 일에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 때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교회는 그래서 역동적인 공동체, 공동체가 돼어 내가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되어 있는 것은 시험과 타락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막 으쌰으쌰, 으쌰으쌰 으쌰, 으쌰 하면서, 예. 우리 예수민 우리 예수민 사람들은 유목민 같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유목민 여러분, 아시죠? 양들을 칠때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유목민 정신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풀을 뜯어서 내 양을 싱싱하게 먹이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 많은 양들을 먹여 살려본 하나님 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는 거예요. 쭉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하늘을 가려버립니다. 그래도 계속 예수님 가신 걸 계속 쳐다봐요. 그래도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을 못차다기보다도 너무 아쉽잖아. 주님.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지금 몇 절에 그 말이 있 나와요 몇절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을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로 돌아오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현실에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열정이 10% 이게 살아있다고 내가 내 믿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요행수 바라보면 안돼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 말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다른게 아니고요 현실에서 강하고 현실에서 기도하고 현실에서 성령받고 현실에서 능력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내시고 역사도 나타나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뭐냐 현실에서 강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룡님이 이끄시는 유목민 공동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